범죄하면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피죽이를 더럽힌 범죄자는 죽어야 합니다. 너희는 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범죄자가 사는 방법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주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범죄자가 돌이키기만 한다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범한 죄의 삭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의 회개가 의미있기 위해선 그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가 먼저 치러져야 합니다 율법을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스를 대신 치러주기 위해선 그 죄의 삭스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대가는 피조물의 목숨 정도로 치러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계명을 어긴 죄를 사하기 위해 치러진 대가로 계명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살인에 대한 형벌을 개미 한 마리 죽이는 정도로 끝낸다면 너도 나도 살인하여 피조개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을 피조물 한 명을 죽이는 정도로 끝낸다면 피조개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피조개에 그 정도로 가볍게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계명을 어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어떠한 피지물도 감히 계명을 어길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계명을 어긴 우리 죄의 대가를 친히 치르신 십자가는 그러므로 창조주의 공의를 증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창조주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창조주께서 만약 천사를 대속물로 세우시고 범죄한 아담을 대신하여 천사를 대신 죽이신다고 해도 피조물은 천사의 대속으로 창조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한 피조물로 다른 피조물을 대신 죽이시는 창조주를 보고 창조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피조물을 살리신답시고 다른 피조물을 죽이시는 창조주의 사랑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피조물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 피조물들에게 주실 수 있으신 대속물은 오직 창조주 자신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피조물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전부를 버리시는 창조주의 사랑을 보고 비로소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창조주의 사랑을 깨닫게 된 피조물들은. 드디어 창조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계명은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사랑할 때 비로소 피조물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계명의 준수 가능성, 곧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창조주께서는 당신이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사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완성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를 작정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완성하심으로 피조계에서 죄를 소멸시키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안식으로 들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상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이 피조물이 되사 피조계를 상속받으시는 방법을 통해 죄를 소멸시키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이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대신하여 죽으시으로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피조물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들을 안식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을왕노로타시리니 맨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피조물들은 피조물이 되신 창조주를 직접 뵙습니다. 피조물들은 친히 피조물이 되셔서 가까이서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직접 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피조물들이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조물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